오늘은 기염둥이로 만들어주는 4가지 패션 아이템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 4가지 패션 아이템을 통해 기염보섯한구러 이룩을 만들어봅시다. 오늘은 래퍼 우르네리 님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서 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도노래지 그럼 더 재밌겠다. 반다나를 되게 특이하게 연출했어요. 저 반다나 스타일링은 우르내리님이 거의 시그니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반다나를 여름쯤에 이렇게 머리띠로 연출하시곤 하시는데 우르내리 님은 여기 있는 머리띠를 이마로 이렇게 삐삐삐 갖고 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사각형 스카프는 하나 장만해두면 머리띠뿐만이 아니라 팔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목에 감쌀 수도 있고 어, 또 여성분들이라면 가방 손잡이에 돌돌돌 돌 매서 가방을 좀더 색다르게 연출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반다나 크기가 굉장히 좀 크다면 허리에 매서 허리띠 대용으로 매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올 가을 저런 패턴 있는 스카프 하나 장만해서 음, 스타일링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귀염둥이 아이템은 나이키 썬바이저예요. 나이키 썬바이저를 통해서 스포티하게 연출했어요. 저렇게 챙이 있는 햇빛을 가려주는 모자를 썬바이저라고 하는데요. 오르네림님은 깔끔하게 데님 오버롤 흰티에 더하기도 했고 검정색 바람나이에 모자를 더하기도 했어요. 저 스우시 로고가 있는 모자는 나이키 코트 에어로빌 바이저로 29,000원. 지금 네가지 컬러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귀염둥이 아이템은 그냥 티셔츠에, 그냥 셔츠에, 그냥 후디에 입어도 어디에도 되게 다잘 어울리네요. 울 베레모는 따뜻한 느낌이 나서 지금처럼 쌀쌀한 가을이나 더울쯤에 코트랑 같이 입으면 되게 예쁘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벨벳 베레모인데 벨벳 특유의 광택이 나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오르네 코스믹 보이 해서는 오이.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조각조각 붙인 화려한 디자인의 모자는 패치워크 베레모라고 하는데 이런 베레모는 심플하게 옷을 입었을 때 더욱 더 돋보이죠. 네 번째 기염둥이 아이템은 오버롤인데요. Yeah. 오버롤은 다른 단어로 멜빵 바지라고도 해요. 이것 또한 우르네리님의 거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듯. 데님 컬러, 검정색 카라트 제품도 있고. <목소리> 네, 카라트랑라즈베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염둥이 아이템으로 반다나, 나이키, 선바이저 세번째로 베레모와 빵모자 네번째로 오버롤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다음에 다뤄봤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구독, 좋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